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예수님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델로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 입술로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되거나 기도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우신다면 또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낭송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질서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질서를 정확하게 정해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서두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처음 창조할 때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그다음에 재산이 많이 있든 많이 없든 우리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축복받는 가장 소중한 방법과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땅에 조금 불편함, 이땅에 조금 힘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참아내고 견뎌,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이 돼요. 그렇지만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어, 지금은 그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옛날에 한센병에 걸린 분들은 이렇게 몸이 다 이렇게 어, 살이 썩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어, 손가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눈도 제대로 없고 코도 떨어져나가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에 있는 그러한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바닥이 없는 손으로 주먹으로 정말 그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힘차게 주먹을 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찬양을 잘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주님을 향한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제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